그 의견서에 담겨 있는 내용 사실 그대로라면 유죄가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? 단한 줄도 아니 단한 글자도 없는 거자백성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혐의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줄이라도... 울산지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검장님 예. 계실 때 사건은 아니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이 건설회사 대표하고 PM계약, 용역계약서를 체결을 했다 근데 이 PM계약서 내용 자체는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해서 이제 매니지를 좀 해주는 거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는 그런 내용을 뛰어넘어서 신형인 김기현 시, 울산시장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아파트 시행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구두 합의가 있었다라고 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됐던 사건입니다. 최근에 관련자들 다 무혐의로 나왔었고요. 그런데 이제 어제 그한 매체에서 기존에 있었던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 좀 보도가 된 겁니다. 수사 관련돼서요. 전울산시장의 동생의 주장이 실제로 좀 수사 과정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. 2018년 3월 27일 날 경찰에 출석했을 때는 평상시 주장대로 그 피한 계약서는 정상적인 계약이다. 그냥 아파트 사업을 분양 사업을 하는데 그냥 도와주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.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인 2018년 3월 28일 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장에서 했던 변소 그리고 그 당시에 변호인이 작성해서 냈던 의견서에는 오히려 PM계약서는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니었고 자기 형이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시행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30억을 받기로 한 거다라고 자백성 진술을 합니다. 그런데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을 불기소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술이 일관됐다는 거예요. 이 정상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에도 역할을 한 바가 없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다. 라고 불기소 이후에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았었고 구속영장실질심사 했을 때는 자신의 범죄를 다 시인하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수사 과정에서는 이 사람이 왜 진술을 바꿨는지 바뀐 진술과 원래 진술 사이에 또는 바뀐 후의 진술 사이에 뭐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특히 어 문제되는 그런 진술 자백성 진술을 했을 때는 또 그런 의견서가 제출됐다면 그런 의견서는 어떻게 작성됐는지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떻습니까? 네, 의원님 말씀대로 수사가 진행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? 요, 요 사건 관련해서 뭐 제가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은 아닙니다만 보고받기로는 그거와 관련돼서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? 근데 제가 재밌는 게 제가 이 불기소 결정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한세 번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저 자백성 진술에 대해서는 단한 줄도 아니 단한 글자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사를 했다면 그 내용이 담겨 있었겠죠 수사를 해봤더니 신빙성이 없더라 또는 다른 증거가 있더라 단한 줄도 관련된 언급이 없습니다 그 의견서에 담겨 있는 내용 사실 그대로라면 유죄가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백성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혐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한 줄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보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애써 무시한 것 아닌가 이미 지난 사건이고 하니까 사실 어떤 말씀이나 이런 게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원장님도 아니셨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여전히 수사를 하시니까 전 앞으로는 이런 의심을 살 만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